이게 뭘까요? 몰라. 보여. 어? 커케이크. 엄마도 몰라, 사실. 네? 어디 갔어? 응. 어, 테이프 한번 이렇게? 이런 것도 있어. 뭐야? 와, 진짜. 엄청 <웃음> 많 엄마, 우리 근데 까끗한... 별로 없잖아 근데 까끌 사줬어 고맙습니다 호빵니다 호빵 호빠. 어, 어 나도 좋아해 이거는 뭐예요? 페리테리가다 좋아하는 것만 주셨어 음. 신기하다 마음을 꿰고 계셨어 이건 뭐야? 내꺼 음, 내꺼 거, 내 거. 뭐야? 근데? 편지 어? 어? 볼래 뭐야? 음... 어? 음? 뭐야 이거? 잠깐만 뭔가 입고 음. 음. 아, 싶어. 여기요. 해가 어. 오라서 있는지. 체결 일로부터 결제.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라 해리아부터. 음? 해리아. 아 전자금융 해리아 안녕 전자금융 항상 밝고 행복한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많은 거될 거야. 즐거운 날도 있고 힘든 어... 일도 있겠지. 그래도 고마지 말고 우리 멋이 그래 잘 보고 있길만 같다. 인터넷 배기. 아니야. 아이 <웃음> 아니, 그게 아니라. <웃음> 엄마 아까 이거 메시지 보면서 울었잖아. 엄마 먼저 봤거든. 그래? 어. 너무 눈물 나가지고 울컥. 약간 이런 비밀 메시지 같은 거네 이거 네. 너의 보물이야. 어? 내 거야? 어. 누거야 너의 보물이야. 도대 근데 이거. 고요고 <웃음> 입학할 때 책가방이나 외 사라고 주신 건데. 돈을 빼서 쓰기가 너꼴 사주고, 사주라고 주신 거 맞는데. 맞 맞아. 쓸 수가 없어. 어, 쓰기가. 어려워. 그래서 엄마랑 같이 어디 놀러갈 때 왜? 내 때는 내가 직접 다루는 거잖아 아니 너무 감사해서 쓰기가 그렇다는 건데 네. 어. <웃음> 놀러갈 때는 써도 되는 거야? <웃음> 나는 써도 돼내 놈이니까 마음대로 팍거야선정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지내시오 지내시오 뭐야? <웃음> <웃음> 초등학생 어떻게 할건지 후부를 말해줘야죠 초등학생 가서 응 음. 어, 근데 아직 어떤걸 할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엄마 음. 아. 음, 나좀 봐봐 응앉아서 <웃음> 자기 어 엄마 음. 자고 있네 응 어? 어? 음. 그럼 그 카드는 내 카드는 내거지 어 그렇지 그 카드 영원히 간직하자 같이 써야지 너는 돈을 아직 쓸 수가 없잖아 너도 쓸수 없잖아 <웃음> 나쓸수 있으면 아예, 아예 가격도 모르고 또 가격 모르잖아 알아 알아? 응. 아 진짜? 너해리 사고 싶은 거 있어? 사고 싶은 거? 어 없어 없어? 나 네, 있다 뭐? 내가 사고 싶은 건쟤다 비싼 거여서 비싼 거야? 뭔데? 아... 미미 미미인이야? 너무 비싸지 그거는 <웃음> 아니 미미야 우리 집에 어초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사? 세학기니까. 어, 아 귀엽다. 음. 어 알았어. 예쁘다. 예쁘다. 이렇게 뒤로 가봐. 손 내려봐. 이 음. 이쁜 예쁜, 이쁜데? 이거 이쁘다. 이 이거다 이거다. 어. 음. 그래서 송도 가셨던 분들이 음. 여기 와지고 여기 훨씬 물건이 음. 많다고. 음. 사장님 저희 입고 너무 s 쁘지 o n t be 카 u s s y d o 카오 be pussy. Don't be pussy. Don't be pussy. Don't be p u s 맞아. <웃음> 우리도 학생들보다 우리 많이 사는 거잖아. 나, 맞아. 우리도 학생들 많이 살 거잖아. 맞아. 태리도 많이 살 거야. 그치? 우리 사는 게잘 없어서. 어. 또 팬티도 맞아. 사야지 언니. 팬티 어디야? <웃음> 팬티 이미 샀어. 당근. 양말은 사. 양말. 어. 이러면, 이러면. 어, 봐 일어나, 일어나봐. 어, 이쁘다. 엄마봐봐 가방 줘볼게 어떤 가방일까궁금하어 짜잔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응. 엄마 하나는이거고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니는 이거는 이거는 거는저거는저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다녀이 <웃음> 잘까, 잘까, 잘까, 잘까, 잘까, 잘까. 다시 잘까? 저거 빨리 보고 싶지.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. 응. 초등학교 들어자 열심히 공부할게요. 네.